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식들을 제발 불효자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5억원짜리 집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 집을 내어놓으라고 소송을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뉴스를 보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법원은 당연히 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진 거죠 자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는 그것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었고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또한 집이 일부라도 집이 일부라도 자녀들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고령인, 고령인 어머니가 78세입니다 고령인 어머니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자식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연하죠 변호사가 더 나쁩니다 자 이런 소송을 부추긴것그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죠 실력도 없고 품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판결문에 따르면요 2019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리고 돌아가시기 보름 전, 사망하기 보름 전에 그 아내인, 아내인 엄마죠. 이 자식들의 엄마에게 총 5억 원에 달하는 집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남편이었습니다. 앞서 부부는 이 집을 통해서 183만 원의 주택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집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월 183만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자식들에게 일부라도 내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연금 없어지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집 내어 놓으라고 소송을 했으니까 지금 어머니에게 한푼도라도 주고 있을까요? 전혀 전혀 부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사망하자 이 다섯 자녀 중에 다섯 자녀 중에 세 자녀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금,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서 그 나이 많은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세 자녀가 각각 4천만 원씩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자, 4천만 원이지만 설령 성소, 100% 성소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등등 떼면 4천만 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억 남짓 때는 돈을 받으려고 고령의 어머니 집을 내어놓으라고 소송을 했다는데 정말, 정말 말도 안 되죠. <웃음> 정말 불효자입니다. 근데요. 그런데 이런 불효자들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머니는 지난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53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53년 동안 결혼해서 가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그 시절 부모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키워왔죠? 그런데 헌농사 지었네? 자식들이 부양도 하지 않으면서 집 내어나오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것도 소송으로 헌농사 지은 거죠 그 시절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이 없었죠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챙기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노후 생계를 위해서 주택임금에 가입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 집을 내어놓으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은 참 지혜롭죠 돌아가시기 전에 주택인금 가입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에게 점여했죠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 남편도 돌아가시고 없고 이제 자식 다섯 있는데 그 중에 아무도 부양하지 않고 그 중에 세 명은 집 내어놓으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저 자식들을 왜 낳았냐 싶지 않겠습니까? 판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부양에 어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런 한장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들의 부양에 어존하지 않고 정려받은 집에 주택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의 어머니에게 민법상 부양의무를 져야하는 자녀들이 그 의무는 다하지 않고 도리 어머니의 어 집을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것은 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큰 고통과 손해를 주었으며 객관적인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라고 지적했죠. 너무 당연한 판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막힌 이야기가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그친다고 생각하나요? 돈이 많든 적든 자식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달리 그렇게 되는 경우 많다니까 는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 오래 산다는 것이 그저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죠. 특히 돈이 많든 적든 먼저 자기 자신들을 위해, 부부를 위해 또 부부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돈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오래 살거든요. 자 지금 90대, 100세 많잖아요. 그분들이 20년, 30년 전에 90세, 100세를 산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내가 가진 돈이 더 오래 살아야 이처럼 나이 들어서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식들의 관계도 특히 돈 문제 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가 평생토록 능력해야, 능득해야 자식들을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데 조금 돈이 있다고 자식들 먼저 챙겨주지 마십시오. 나중에 불효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나이가 많아지고 기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면 누구나 이 같은 오늘 뉴스에서처럼 기막히고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라 뜻이죠. 자, 더구나 앞으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 앞에 부모, 자식조차 없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오늘 이야기처럼 생전에 집이라도 한채 남기고 떠난 남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더 이상 돈이 많던 적던 자식들을 불호자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나의 노후를 편안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들을 효자로 또는 오늘 이 사례처럼 불효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노후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평생을 건강하게 살수 있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돈과 자식 잘 정리하시고 배우자를 먼저 배려하시고 돈이 나보다 오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제발 자식들을 불료자로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